필러에 대해서 고민하고 필러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열심히 생각하는 의사 성형외과 전문의 고익수입니다 이번에는 필러를 너무 많이 맞으면 너무 자주 맞으면 피부 표면이 막 울퉁불퉁해지고 부종이 막 생기고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필러를 맞지 말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근데 어 당연합니다 그거는 필러를 너무 자주 어떤 식의 생각이 있지 모르겠지만, 뭐, 매일같이 맞으면 이상합니다. 당연하죠. 매일같이 맞을 수는 없고요. 그럼 일주일? 일주일 단위도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필러 시술을 어떻게 권하냐면,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 처음에 넣은 주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토대하에서 한번더 리터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필러 시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시술된 필러는 보통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갈수있고요 눈밑은 2-3년 정도 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녹였다가 넣었다가 반복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애교 시술을 넣었다가 어우 나 이상해요 다음날 와서 녹이고 또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피부가 쭈글쭈글거리고 울퉁불퉁해지는 게 아니라 피부에 나쁘죠 그게 럼이 좋겠습니까 넣었다가 뺐다를 반복하는데 근데 상상하시는 것처럼 이게 부풀었다가 했다가 해도 쭈글쭈글하거나 아니면 축 늘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꾸 그런 식을 반복하면 피부의 질이 나빠지게 되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닐까요 주사 놓고 찌르고 녹이고 그러면은 피부가 이렇게 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한 채로 한 두세 달 지난다? 그럼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괴롭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러기 때문에 뭐 쭈글쭈글하고 뭐 울퉁불퉁하고 필러가 부었다 깔아앉았다 뭐 이런다 너무 자주 맞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너무 자주 여러 종류의 필러를 이것저것 그냥 싼 것들로 메꿔 놓는 시술법들이 가장 더 문제죠 이 병원 가서 이 병원에서 주로 하는 필러를 맞고 또 다른 병원 가서 또 다른 필러를 그 부위에 다또 맞고 그래서 필러는 될수 있으면 한 종류로 같은 종류를 맞대 될수 있으면 좋은 필러를 맞으면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지 않으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병원에서 좋은 필러를 정확하게 넣고 리터치 2주에 한번 받고, 그 다음 에뭐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보충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시술법이면 이상하게 뭐 울퉁불퉁 뭐 붓고 뭐 이런 얘기들이 없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언, 언제나 정상에서 많이 벗어나면 그거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필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의 시술을 하신 원장님과 그리고 그런 시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분의 문제가 있는 거지 필러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병원에서 정상적인 시술을 받으면 이런 일은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